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하루도 모자라거든요 <웃음> 그렇지 또 팁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이건 거의 이틀짜리인데 이틀짜리야? <웃음> 오늘은 김강민 선수와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런 사생활 얘기는 1편에서 했으니까 두 번째 운동 얘기. 아, 또 이렇게 또 홍원이가 또 나시 입고 왔는데 또 오늘 아주 <웃음> 헬리니가 돼 버렸네. 아 씨. 현역 바디빌더 옆에 또 있으니까. 아, 쑥스럽네 아, 지금 강민이 팔 몇이야? 전후가 다른 거 같아. 어, 펌핑하고. 아, 제일 큰거 뭐야? 제일 큰 거. 제일 큰거 50.5. 50.5? 네. <웃음>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지다 지금 모르잖아. 아기 <웃음> 같이 보일지. 무게 아, 때문에 조금 네? 그래도 커버했지 모르겠. 운동은 바디빌딩식 음. 운동은 무게냐 자극이냐. 바디빌딩은 음. 무게냐 자극이냐. 일단 난 무게라고 봐. 음. 무게. 음. 음. 음. 저는 자극이. 자극. 자극. 네. 자극이 오지 않는다면 음. 어, 바디빌딩식 운동 방법으로 거기 에 특정 부위에 내가 운동하려는 부위에 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자극이 무조건 더 중요하다. 아, 네, 그렇지. 나랑 좀 비슷해.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자극 다음에가 무게라고 하거든. 무게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한테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은 지금 강민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이라고 얘기했으면은 강민희의 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쫓아서 하면 나 된다는 거야. 음, 어. 네, 그거 맞는 거같아지그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몸이 좋아지니까는 음. 그러니까 강민희는 자극. 음. 중요! 중요도로! 자극, 무게! 저는 자세, 자극, 네. 무게인 것 같아요 어... 네. 나한테 자극. 맞는 자세에다가 내 체형에 맞는 자세에 음... 그다음에 자극이 오면서 거기서 점진적 과부하를 해서 무게를 올려야 된다 음...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은 레슨 잘하겠네 레, 레슨 <웃음> <웃음> 레슨 잘하지 않아? 저는 근데 그건 느꼈어요 제 운동보다 가르치는 거 잘해! 더잘 되는 거같아 네. 어, 몸이 좋아지려면 어, 레슨은 김강민한테 <웃음> 무게가 중요하면은 하재용한테 <웃음> 저는 운동할 때도 제가 그 타겟팅하는 부위에 중량을 너무 많이 해서 타겟팅하는 무게 전달이 힘이 좀딴 데로 분산되면 바로 내린 어. 스타일 어. 네. 어. 그래서 자꾸 무게를 안 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쿼트를 몇하는데 스쿼트 260 260? 네. 가동 범위가? 이죠. 거의 바디빌딩식은 풀스쿼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스쿼트 할때 음. 어, 보조 렉을 끼는 것도 싫어하고, 어. 보조 받는 것도 싫어. 운동하는. 혼자? 네, 그래서 하체가 좋구나. 네, 싫어하는 어. 것 같아. 그러면은 벤치는? 180을 들었었는데, 소윤근한번 다치고 나서, 160까지. 160? 네. 컨트롤 하면서? 네. 그럼 데드는? 데드는 220. 이 어. 네. 640이구나. 내가 예전에 쿼트를2 6 0이야 나도 벤치는 나는 1 8 0이 컨트롤하기 딱 좋고 근데 이상하게 잘 보면 전체 밸런스 다 쌓아보면 중량을 못 치는 부위는 음. 제가 약하더라고요 음. 데드를 원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음. 그리고 벤치프레스도 고중량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음. 항상 20회에서 12회 음. 그 결국에 또 이런 것도 무게도 중요한 거야 네 그렇죠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먼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네. 내가 무게가 올라가는 부위는 커지고 있어 나는 내 몸을 만드는데 내가 지도를 하는데에서 밸런스냐 사이즈냐 저는 밸런스 나, 나도 귀, 저는 이제 균형미를 제일, 어. 많이 이뻐야지 네, 자동차도 크다고 다 좋진 않잖아요 <웃음> 네, 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웃음> 어. 이제 몸도 전체적으로 밸런스 균형미가 음. 맞아야 맞아. 어, 예쁘고 아름다워야 닮고 싶다라는 맞아. 게 생기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제일 그나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다리라고 하면 제가 지금 있는 체육관에 저보다 다리 둘레가 더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즈가 훨씬 큰 친구들이 많지만 이 전면에 이 4두의 밸런스가 안 좋으니까 옆에 사진 찍어도 제가 훨씬 더커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사이즈가 다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매번 느끼거든요 강민이가 생각했을 때 초보자들은 아 이거는 좀 챙겨야 되겠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하루도 모자라거든요 그렇지. <웃음> 어, 운동 얘기하면 하루 <웃음> 끝도 없어. 네. 어. 공부도 끝이 없듯이 운동도 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달인 것 같아. 요힘 전달. 힘의 전달. 네. 내가 특정 부위를 음. 나눠서 저희가 분할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니까그 부위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음. 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 어깨 삼두가 아프고, 음. 그다음 또 어깨를 해서 가슴에서 미리 피로가 쌓이는데 또 어깨를 하고. 음. 그러니까 주동근에 조금 최대한 힘을 음. 90% 이상으로. 음. 음. 음. 어, 내가 무게를 컨택한 다음에 응. 전달할 수 있는 능률을 많이 키우시는 게 응. 가장 빨리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응. 이걸 이제 배울 때가 응. 문제인거지 아, 그렇죠. 유튜브는 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인강 보고 응, 응, 응. 공부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 사람 기계가 아니라서 응, 응. 체형이 다 다른데 응, 응. 내 체형에 맞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운동법을 따라 한다고 하면 응. 부상위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네. 많은 한 5명, 10명 이상의 어. 유튜브에 운동을 보고 쫓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틀리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 이 사람이 했던 거다 방법이 다르지만은 다 몸으로 한번 해보시고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운동을 배울 때 저도 저 스승이 있잖아요 어. 네. 운동을 알려주실 때도 저랑 안 맞는 건 과감하게 버렸어요 어. 네. 눈치 보지 않고 그렇지 중요해 그게 저는 그래서 부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중급자 아니면 은 이제 현재 지금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되고 더 상급자, 차상급자로 가기 위한 또 팁이 있을 거 아니야 하루 넘는, 이건 거의 이틀짜리. 이틀짜리야? <웃음> 어, 더 해야 되는, 네. 한 일주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경험 속에서만 어, 어.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추가를 많이 하려고 해.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했는, 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음. 해서 살짝 그,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다가 리밋이 걸리면 어. 변화를 주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운동.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지? 네. 어. 정책이 때뭐 하나씩 추가를 해서 운동을 한번더 하거나, 어. 남들이 귀신때 관리 안할 때, 귀신, 관리를 해서, 음. 내가 지방이 덮히기 전에 어디 부위가 약한지 빨리 확인을 해서 그 부위를 비시즌 때 보완을 하고 음.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만큼 나와 몸은. 네. 그리고 스파르타식도 적당히 필요하고 무조건 음.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어, 나도 그거는 공감한다. 그러면 은 정체기가 왔다. 그럼 김하미한테 가서 스쿼트 맥프레스 한1 0 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책이 <웃음>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사실 특별한 마법은 없거든요 그냥 기본 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기 나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 나 승철이랑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웬만한 탑급 선수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기본이야 아 이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또 받아치면은 또한 계속 얘기가 길어져 그래서 또 자극 얘기 나오고 아뭐 아, 뭐 그런 거는 라이브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남자 둘이서 사기탈의를 하고 운동 얘기를 했던 홍언니 채널의 홍언니 김강민TV의 홍언니였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